님 제가 신기한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싫어요 님들 예전에 혹시 나르님 생방송 계정이 생방송 도중에 노출되신거 아세요? 제가요? 네. 어, 몰랐어요? 제가 나르님 3일전에 생방송 도중에 파워프렌스 그 아이디에 전... 어, 어, 노출되셨는데 치셨거든요? 근데 시청자 아무도 모르길래 저도 그냥 말 안했거든요? 님 제가 개신경을 보여줄까요? 뭔데요? 님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계정 같은 기기로 뜰걸요? 안녕하세요. 저해킹곰입니다 이제부터 이 계정 제가 갖겠습니다. 어? 뭐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정 이제 제가 갖겠습니다. 자, 저 내일부터 이제 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타워 디펜스, 올스타 타워 디펜스 방송 시작하고요. 여러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죠? 브라지 아니요, 저 방금 탕수했잖아요 아니요, 아니, 잠깐 뭐야, 잠깐만. 아, 죄송하지만 전 곰돌켓고 태... 어? 아님님님 님, 님. 아, 잠깐 아, 님. 잠깐만요 뭐뭐뭐 뭐, 뭐.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럼 나 다시 들어가지 어뭐내 얼지 어떻게 하러 근데 네. 탱고님 잠깐만요 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탱고님 근데... 그 좀비 그 좀비 거래 그 그거랑 연동돼 있죠 그 디스코랑 로블록스 연동돼 있죠 그쵸 잠깐만요 어? 아니죠?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네, 잠깐만 네, 나내 계정 네. 잠깐만 아니지? 에이 에이 거짓말 잠깐만 에이 거짓말 님거 프로필 좀. 아니지? 에이 잠깐만, <웃음> 님, 잠깐만. 아니죠? 아나 우리 백날을 믿어요? 아 우리 곧 사장님 믿어요? 아 우리 사장님 믿어요? 아, 우리 나, 우리 사장님 믿어요? 아,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어? 어어어? 아전믿어전 믿어 에이 에이 님살려주세요님 살려주셈 하하 님 살려주셈 님님 조용히 해님님님님님 멈춰 멈춰 우리 둘다 참여할 수가 있어 멈춰 뒤질 준비 리 멈춰 나 지금 백만원에 화면국이 지 비만 바꿀 수 있어 멈춰 우리 서로 지금 멈춰야 해 아니야 우리 지금 멈춰 우리 지금 멈춰 서로 멈춰 우리 지금 어, 지금 나 비번 그, 바꿀 바수 있어. 뭐, 멈춰야 해. 어, 저, 죄송한데, 저도 님꺼 일찍 에서 바꾸면 돼요. 뭐, 뭐, 뭐, 뭐, 멈춰. 이거... 아, 미안해 참. 아 근데... 아, 문제가 있네. 이거 2단계인 정도 뚫어야 될것 같은데. 2단계인 정도 있음. 어 네. 아, 맞음. 내거 2단계인 증 있음. 아, 님못 들어옴. <웃음> 님못 들어옴. <웃음> 아, 이거 2단계인 <웃음> <이거> 2단계 <웃음> 정도 뚫어, 뚫어야 돼. 이거? 님못 들어옴, 님못 들어옴, 못 들어옴, 수구, 수구, 수구, 수구, 수구, 수구, 수구, 수구, 수 수고 아, 저거 내거 아니죠? 님 거죠? 우라노노, 뭐. 님 거죠? 네, 이거 제거 아니에요? 그거 그 네, 제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거 아니에요? 누구 인해 보세요. 어... 던전퀘스트 어떤건지 한번 볼까? 우리 합의 한번 합시다. 자나르님 우리 아... 합의의 창을 열어봅시다. 던전퀘스트가 어떤건지 한번 볼까? <웃음> 님저 코에서 물이 남자리거든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웃음> 내가 던전퀘스트 한판 해봤거든? <웃음> 자나르님 우리 한번 협상의 테이블 한번 열어볼까요? 기다려봐. 자나르님 어... 잠시만요. 그 제가 지금 자세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굉장히. 음... 그 우리 다른 아우. 주인님 레벨이 199네 한번 협상을 진행해 볼까요? 야 이게 자, 체력이 몇이요 이게 자, 10, 100, 100만, 10만, 100만, 100만, 오 형님 예. 자 형님 우리 한번 협상을 어, 해볼까요? 어, 어. 협상 어. 아자 형님 우리 협상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형님 어 예예예 얘 보세요 예, 예, <웃음> 얘기해보세요, 예. <웃음> 하하 <웃음> 예. 우리 나름님 예예예 예, 예. 뭡니까 시작을 한번,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아 이거 검이아 일단... 이거 아이템 어떻게 보지 인벤토리인가? 자자이야 네, 진정, 진정 진정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네네네네네네 네, 네. 네, 예, 뭡니까 나, 뭡니까 나, 나도 지금 로그아웃을 할게요 나도 지금 로그아웃을 할게요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진정합시다 어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나그 아이디 별로 있는 거, 아는... 거 없어 아 안돼요 안돼요 가지실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아그그그그 <웃음> <웃음> 그, 그, 그, 그, 잠시만 진정해주세요. 잠시만 진정해 주세요. 아, 오케이, 네, 잠시만 오케이, 진정해 오케이. 주세요. 일단 게임은, 게임, 게임은 결합고손 늘고 있겠음. 아, 오케이. 자, 자, 자, 오케이, 자, 자, 자, 자, 자, 자, 우리 협상의 테이블, 우리 협상의 아, 테이블. 아, 5천 원? 아, 저 5천 원? 아, 그, 형님, 그, 그, 좋 저, 저, 좋았어요. 자, 우리 나르님, 그, 자, 아, 우리 나르님을 위해서, 타워, 올스타, 타워 시청자 받고, 어디보자한 45웨이브까지, 까지 가는 거 이제 성공 상금 한 일만 원? 아 이거 뭐 미션 미션 나쁘지 않겠다 이거. 어? 45? 어. 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만 오천 원. 오케이 만 오천 원. 오천 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임 꺼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정. 자 우리 진정합시다. 모두 서로 긴장. 오케이. 오케이.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지금 로그... 미션 걸렸나요? 지금 미션 걸렸나요? 왜 미션 안 되지? 아그그그 그, 그,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미션을 걸었는데 어 미션을 아, 걸었는데. 어. 어. 아, 혹시 알람이 안 떴나요? 제가 지금 걸었는데. 아, 아니, 수 아니, 아니, 있는데, 이거 이거. 아아 아, 형님 제가 환국를켰습니 아, 걸었습니다. 아 잠깐 잠깐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있으셔 있으셔요. 여기 삼각만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아 그러네. 그, 미션, 미션 아 미션 걸렸네. 미션, 미션 걸렸네. 올스타 타워 청자 받고 45 웨이브 음, 아, 맞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미션 걸렸습니다.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소락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트위피 안켜 두시면 못 받아 가요. 아시죠? 어,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어. 월스타 타워 시청자 받고 45 웨이브. 오케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션 성공. 자, 아, 아, 아니 아니게 미션은 하셔야지 않을까? 하지 않으면. <웃음> 우리 아까 우리 공돌탱구님 해킹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둘이 이야기하고 한 겁니다 네, 둘이 이야기하고 아이디 주고받고 한 겁니다 예. 실제로 로블록스에서 해킹이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 제가 여러분들 아까 해킹했던 거 보여드린 거는 그냥 이... 해커타입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냥 잘 봐요. 내가 여기 키보드에서 1 쳐볼게, 1. 자, 1 쳐볼게. 자, 저 1만 누르고 있어요. 왜, 네, 실제 해킹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아무거나 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어. 그냥, 그냥 아무거나 치면은 이거 이렇게 일 나와요 그냥. 떨지. 어. <웃음> 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네 진짜로 해킹한 게 아니라 어, 둘이 이야기를 하고 해킹하는 척을 해서 영상을 찍자라고 이야기가 해,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둘이 이러고 논 겁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네. 여러분들, 네,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